너의그 아이들 의 장난감 선택 은 우리 데서 하나의 주어 예요. 보여 지니 어, 그충 분한 대표 오브 거리 며칠？자 그, 어, 연의 재료 인충 분한 대표 가 보여 지니. 그래서 이어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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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합될 거 친구들 과그 머머 아, 에서 아웃사이드 월드 에서 이거 이렇게 해줄뿐만 아니야？그때 에 와서 부스터 를넣 고서 그것들은 또한 워크 중독 당하 게요. 머머 하 기에 지속 되 기에 라이트 타임 그, 음, 생명의 지속 되기 그리고 이 부분 더많은것 들. 그래서 여기 까 지는 뭘말 하고 있냐면 그, 처음에는 이제는 초년 장난감을 써야 된다고 말했고, 그 분, 이제 초년 장난가을이써된다고 말했고, 이번 여기서 이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장난감 있잖아요. 네. 그런 거그 예. 그거의 좋은 점을 설명해주고 있어요. 애들과 다 자라올뿐만 아니라 생명이 길어서 많이 쓸수 있다고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. 어특 별한 차이점, 네그뭐 냐면 어떤 출반하는애플리스 그 노력 을 출발하 는여트 벨트 모 양이 걸러 지기 위해서 더익스플러그 범위 를 오브 크로스 컬처 여러 가지 문 화의 범위 를 o 브리지스인이모션 익스플레이션 인스터 셋텟 이건 컬처 스트스 카테고리즈 인그 여기 까 지라고 슨 말이 냐면요 두 문화, 밑에 예시가 나오는데 두 문화가 있는데 그두 문화의 그, 어, 감정표현이 같아지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이 네. s the fact, 그거에 진짜 시화는 That 네. 그 네. 문화, 네. 그 문화들은 좀 스카펠고 그, 어그 감정이 같은 방법으로 같지 않더